행한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밖에서 조심조심 엄마 가지마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 엄마랑 헤어질 때때쓰고 울지 않기 엄마는 일 보고 다시 데리러 오니까 안심하세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야 그러면 안돼 그림책은 함부로 찢지 말고 소중하게 보기 어린이집 친구들과 다 함께 보는 책이니까요 음, 이건 어떤 느낌일까? 어린이집 장난감 입에 넣고 빨지 않기 여럿이 함께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놀이기구는 친구랑 사이좋게 타기. 먼저 차지하려고 친구와 싸우면 안 돼요. 선생님,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없어져서 깜짝 놀랐단다. 깜빡 잠이 들었구나. 어린이집 차에 혼자 남아있지 않기. 다친 차에 오래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엄마 같이 가요. 자, 손잡고 가자. 밖에 나가면 엄마 손꼭 잡고 다니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웃음> 인형 사줘! 또 떼쓰고 고집부리는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떼쓰지 않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보면 창피해요.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요. 하하하, <웃음> 바르게잘 타는구나. 에스컬레이터는 어른과 함께 타고 손잡이를 꼭 잡기. 그래야 갑자기 멈췄을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해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신기해 아야, 어, 발이 꼈어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장난치지 않기 문이 닫힐 때 손이 끼면 위험해요 오줌 마려워요, 아빠 그래, 화장실 가자 오줌이 마려우면 잠지 말고 부모님께 말하기! 오래 참다가는 바지에 쌀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외출에서도 조심조심 안전을 지켜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밖에서 조심조심 엄마, 가지마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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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부리는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떼쓰지 않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 보면 창피해요.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요. 하하하, <웃음> 바르게 잘 타는구나. 에스컬레이터는 어른과 함께 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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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쓰고 고집부리는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떼쓰지 않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보면 창피해요!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요! 하하하! <웃음> 바르게 잘 타는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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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안전을 지켜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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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밖에서 조심 조심 엄마 가지마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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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고집부리는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떼쓰지 않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보면 창피해요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요 <웃음> 바르게 잘 타는구나 에스컬레이터는 어른과 함께 타고